여러분, 안녕하세요. 투번자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야간체집으로 왔는데요. 야간체집. 자, 올해 첫 번째 야간체집입니다. 어, 일단 잡힐지 안잡힐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그냥 탐사 개념으로 온 겁니다. 그래서 뭐안 잡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체집을 가도록 하죠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폭탄 먼지벌레가 있네요 와 누르면 지금 폭탄을 발사하는 그런 벌레입니다 자 한번 제가 폭탄을 내팡퀴 해볼게요 뭐야? 액션 우와 우. 음. 이거 보셨나요? 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. 이 곤충은 이렇게 산성, 산성을 발사해서 자기를 방어하는데요. 우와, 진짜 신기한 곤충입니다. 자 그럼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폭탄 먼지벌레가 먹이를 물고 하고 있는데요. 이야. 밤에 이렇게 활발하게 먹이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수액이 나와가지고 아래쪽에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파볼게요. 자 여기 당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? 뭐야 이거? 응? 꽃무지 추이 왔는데요 우와. 오? 어? 여기서 꽃무지 추이 나오지? <웃음> 여러분 이거 보세요. 꽃무지 추이 나왔습니다. 제가 이건 아직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아쉽게도 오늘 사슴벌레 진짜 안 나오네요.